<목소리> 네? 아, 네이거부인이라도더 아주 좋아요 사람이 시험에 가한다있하지 아, 이 방은 여기 선생님이 되고 뭐, 어, 이 방에 사는 사람은 공무원이 됐지 아마 <웃음> <웃음> 자, 여기에 배파로. 아, 여기 배파로 여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게 고인이 됐지 예? <웃음> 자살을 됐지? 이번에도 시험에서 떨어졌나봐 아유 시험이 다 그렇잖아 누가 붙으면은 누군가는 떨어지는 건데 아유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말이야 아유 참이번은더 아, 아유, 아유, 아유 걱정 말아요 어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니까 어? 아 그리고 이 방에 사는 사람은 방 안에서 보글 맸어 보글 그래도 여기가 나름 명당이라고 명당 응? 아씨와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처다이고 <놀람> <놀람> 상태가 좀 어떤가요? 담당 의사선생님 말로는 최소 두달 이상은 이건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아니 이사장님께서 나같이 스마트하고 젊은 교감을 영입하셨을 때는 이 학교를 뭔가 좀프레시하게좀운영려는 기쁜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진선생 아니 그 등치에 그딴 애들 하나 못 막습니까? 체육선생이 대학 때 전공이 뭐였어요? 그렇죠. 무용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빈혈이 있어가지고 제가. 내가 그놈들 진지게 퇴학시키자 그랬죠. 그때 퇴학시켰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 압수했다고 그 정도인데 퇴학시켰으면 칼 들고 찾아갔겠죠. 뭐요? 송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송민지 선생님? 네 그럼 뭐 애인이라도 하나 만들어봐요 그렇게 삐딱하게만 사시지 마시고 병호장 선생님 네 어쩌실 거예요? 병원에 누워계신 선생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고요? 그놈들 졸업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학시키지 말자면서요 뭐래들아 선생님은 학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포기하면 안 되고 선생은 포기해도 됩니까? 기간제 교사 공부하시죠. 아니 계약이 코앞인데 구해집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교무부장 선생님이 다 책임지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교내에서 폭력을 비두른 학생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퇴학입니다이 썩은 충치같은 새끼들은요. 제때 그냥 확 뽑아버려야지 그냥! 안그러면 이빨 다 썩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근데... 기관지로서 구해질까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더구나 박쌤반이면 3단씩 사잖아요 3학년 4반이면 그문제아들모아논 반이죠? 아 기관재생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화영지 선생님 맡으면 되겠네 제가 왜요? 전 이미 반 있잖아요 아, 진선생님! 지 선생님이 맡으시는 거 어때요? 아무래도 남자쌤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요? 아이 3학년은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체육선생이 3학년을 맡는 거 아무래도 좀 아이 그리고 제가 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놀라고 그러면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아 아, 아, 캄다운 아. 아. 음. <웃음> 그... <웃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있으신가? 불만 <웃음> 있으면 담배 못 피지, 비시 새끼야. <웃음> 학생들 담배 그자 아, 이 아저씨가 기분 형에뭘 쪼각하셨나. 아, 말안 들려? 꺼지라고. 너무 또 끝나고 기분도 좆 같은데. 함특까? 학생들. 여러분고 담배 피면 안 되지. 아. 좆까기는 해. 나 힘만 어디 치 뭐야? <웃음> 선생님 가? teacher? 담배 끄자 아아아 조롱신가 실창난 선생님 대타로 오는거네 네 아, 아, 이와 아씨그선생이아 같은 입원실 쓰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오오 카할때 담배 꺼라 오케이. 그 <웃음> 아, 아예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아 그럼 어쨌건데오 아아 아, 아, 야. 야, 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자 네. 네. 네! 네. 아... 저 새끼 뭐지? 나 진짜 당황스럽네? 아... 아... 내 비관이야. 새끼 깡패 새끼야. 뭐야? 뭐하는 새끼야 저거? 아... 오늘 일진이 족간네. 근데... 존나 멋있지 않냐? 아, 맞아, 완전 내꺼 냄새나. 너가 냄새나? 아이씨... 아니, 피가 또라니야. 놓고또라 What you come to the k i t e n t i o n s h o l Attention, please. 나대기 선생님께서 병가를 내신 박시창 선생님을 대신해서 3학년 4반 담임을 맡으시겠습니다. 자, 수업 준비하세요. 네. 첫 담임이 3학년 4반이네요. 운명 따위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면 착가워카 아, 그래. 고 무슨 문제라도. 알알 되실 실겁니다 <웃음> 작년에 교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Oh, p e r f e c 안녕. 오늘 처음 보는데 아는 얼굴도 있네. 반갑다. 앞으로 잘하자. 쭉. 1년 동안 싫든 좋든 함께할 내 이름은 밥을 다 맡는다 자 조용조용 조용. 너네들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름 가지고 놀리기냐? 놀리지 마라 내 이름은 클대 그릇 기큰 그릇이란 뜻이다 자 이제 출석 부를테니까 이름 부르면 손들어 고유진! 권동재! 넵넌 네. <웃음> 담배 끊어라 네. 저허 네. 네. 그 오늘 그 개강 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계약파티 같은거 안하나요? 계약파티요? <웃음> 나쌤 졸업하신지 얼마 안되셨구나. 그런건 대학교에서나 하죠. 아니 그래도 제가 온 첫날인데 한잔 안해요? 교사는 계약하면 바쁩니다. 일반 회사하고는 달라. 그래서 학기중에 월차 이런 휴가 같은것도 없으니까 학기중엔 회식 이런거 안합니다. 아그렇 허선생 오늘 약속 있나봐, 어? 또 소개팅? 네? 아, 아 그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오늘은 누군데? 의사? 아니면 변호사인가? 아, 그런 거 아닌데 그, 뭐, 그 뭐라 그러더라, 그외국계 금융회사 펀드매니저라나? 아,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억지로 나가는 거라서. 어, 억지로 가시는 거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고기를 안 먹어요. 자,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교문까지 가방 들어 드릴게요. 지지 선생님, 제가 볼 땐요. 허영재 선생이랑 잘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솔로시지. <웃음> 아우 놀라 아우 씨아왜 아, 아, 그래 이봐 진짜 아 뭔데 씨. 이거 이보드복 진짜 예뻐 아사돈가 아, 아, 이노나 돈이 없어 그럼 내 보이고 타세요 그냥 얇아하잖아 돈만사 23만원이면 27시간하고 35분을 일해야 되는데 하루 4시간 주 5회 5,4,20 시급 얼마야? 8,350원 일주일이면 16만 7천원 그럼 2주 적금 떼고 세금 떼고 여러가지 떼면 한달 니네같이 엄가 쓰는 애들이 뭐라겠냐 그럼 말도 안가 <웃음> 나라야 은혜야 왜? 우리 은행을 한번 털어볼래? 뭐 저기 있지? 듣지도 마 돌았나 봐예 우리한테 털낼 은행이 있으면 거기 좀 맡기겠니? 그치? 응아 어디 한방에 돈벌수 있는데 없나? 아, 연예인들은 맨날 수천만 원씩 번다는데 아, 우리 반 이혜린이 연예인 지망생이니까 혹시 알수 있지 않을까? 그건 연예인이니까 할수 있지 근데 넌 연예인이 아니잖아 야, 너좀 어이없다 네가 우리 예린이처럼 예뻐? 아니면 노래 잘해? 연기는 할줄 알아? 나를 알지 원래 자기 주제도 모르는 애들 진짜 많아. 야, 이혜린 너 존나 재섰다 원래 예쁘면 좀 재수 없어도 돼. 가자. 제가더 재수 없지 않냐? 아 진짜 꼴려이씨아저 시발 년은 무슨 이혜리 몽총이야 뭐야. 저나 병신 같은 년이. 씨. 우리 경은이 알바가 필요하구나. 개꿀 알바 있는데 해볼 거야? 뭔데 할 거야? 말 거야? 언젠데 오늘 밤 얼마? 10만 원콜콜콜 콜? 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게 나이스 나이게 나이스 나이스 영지씨 네?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 뭐 펀드 재테크 그런 거잘 몰라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하긴 음, 교사 월급 쪼개서 투자하는데 무리가 좀 있긴 하죠 아 그래도 여자치곤 그쵸 제 직업상 돈 문제에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꽤 까다로워 보이세요 이 맞벌이는 기본이고요 요즘 시대에 혼자 벌어서 남들 쫓아가겠어요. 그쵸. 저는 결혼해도 일은 계속하려고요. 퍼펙트 잠시만요. 안녕. 아, 어제 신도 펑아오 씨자이만니다 아, 어제 저 라. 에이자야봐 아, 죄송해요. 중국 바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그... 맞벌이... 음, 우리 여성분들... 결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하려고 교사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결혼하고 나면 영지씨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제 월급 대부분을 펀딩에 넣으면 제가 평균 8%의 수익을 내거든요. 8%면 아주 높은 수익률이에요. 아, 제가 너무 제 자랑만 했나요? 하여튼 그렇게만 하면 10년 안에 수도권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참고로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혼수로 부동산을 해오지 못하고요. 부동산.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자산이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 네. 저도 결혼해도 일은 존나 하려고. <웃음> 아, 생각보다 되게 거친 면이 있으시네요. 저희 애들한테 안 그럴 거죠? 저희 애들이요? 음,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부끄럽네요. 영재 씨, 제가 그하리 가봐야 될 데가 있어서요. 아, 네. 앱터 <웃음> 그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핸드폰이 없어요. 괜찮아? 너어 나대기 쌤 쌤이었어요? 아니 부딪히진 않은 것 같은데 아픈데가 어디야? 아, 여기야? 지금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태와 교통사고에 성추행까지 하시네 나대기 쌤 좋댔네 어떡하지? 완전 빼박 너희들이냐?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앞으로 잘하라고 쭉. 에, 우리가 양아치예요? 우린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있는데. 성추행을 하니까. 하니까. 영상으로 남기는 거죠. 아 신성한 학교에 비뚤어생을 그냥 줄수 있겠습니까? 겨우나겠잖아. 음. 음. 안 되겠다. 이들은 좀 맞자. 어우 성추행에 폭행까지 아 이건 빼박이지 적당해라 쟤 이런 짓까지 하냐 맞어 동자 난 괜찮아 어머 두부 사러 왔던 거 같은데 야 같이 가 잠만 내게세요 야야 같이 가 알바비는 야이 미친 새끼들아.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정남은 네가 왜그 짱이냐? 하, 짱은 무슨? 저 그런 거 관심 끊었습니다. 새끼. 무자기 범죄네데 <웃음> 예린아! 안녕 안녕 또 무슨 좋은 일 있어? 어나 완전 대박 좋은 일 있어 그래? 뭔데? 이따가 비밀 이따 교실에서 애들 있을 때 발표할 거야 야, 뭔데? 나 먼저 알려주면 안 돼? 아안 어, 된대 그럼 너 이거 내가 애들한테 말할 때까지 비밀이다 진짜? 응. 약속? 약속할게 아휴 저 시발 새끼 나이스 미니 우와 와 진짜? 대박이지? 대박 잘해라 그가 그러니까 직접 찍은거야? 음. 야저 시발 새끼 야 대안아 너나무니 존나게 까고 싶지? 어 존나게 응.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겠어? 아이C 그건 안되지 너도 지잖아 아이 시발 남아 <웃음> 무시하지 말자 어 미안 나야빼안 아, 아, 근데 우리가 저 새끼때문에 쪽팔려서 학교 댕기겠냐 어? 벌써 애새끼들 사이에서는 저 새끼가 학교 짱이라고 소문났대 아 시발 존나 가오상하잖아 그니까 니 말만 해 그냥 애들 싹다 모아서 조사볼라니까 그냥 오케이 우리 대한이가 수고좀 하자 내가? 너가 내가? 내가 왜? 일단 가자잉 내가 왜 하냐고. 너가 하지 누가의 병신새끼야.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침. 네. 아침. 아, 허쌤아쌤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우리 반 정남원 있잖아요. 걔가 우리 학교 짝인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호봉도 낮은데. 아여튼 애들 서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거라면 제가 또 우리 학교 서열 10%는 다깨고 있습니다. 정남은, 혈액형 B형, 기1 0 8치 몸무게 68. 그 녀석이 꽤 잘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쭉짱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철이 든 건지 어느 순간부터 일진에서 빠졌어요. 정남은이 이혜린 좋아하잖아요. 뭐, 이혜린한테 잘 보이려고 일진 떠난 거거든요.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남자, 뭐 그런 거죠. 절대다 <웃음> 왕관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조성구와 백진환이 짱자리를 놓고 살벌한 뒷싸움을 하고 있죠. 지진 선생님, 왜 일진 애들 족보는 깨고 다니세요? <웃음> 혹시 걔들한테 찍힐까 봐 미리 예방하시는 건가? 제가요? 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웃음> 나대기 선생님. 선생 처음 하시니까 내가 노하우 하나는 알려는 드릴게. 일진 애들은 그냥 무슨 짓을 하든 신경을 쓰지 마세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애들한테 찍히면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서 표하는 건안될 일이죠. 음, 나 선생님. 생각보다 용감하시네요. 싸움 좀 하세요. <웃음>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근데 어쌤뭐안 좋은 일 있어요? 네? 아, 아니에요. 왜? 어제 소개팅했던 남자가 벌로였나 봐? 펀드매니저면 연봉은 셀테고 머리숱이 없었나? 아, 아니에요. 머리숱이라면 제가 또 자신 있습니다. 아이씨, 진짜 조카 18색 색연필 어디다 뒀지? 나래야, 응? 뭔데? 와이 사람이 S B 이진영 대표 아니야? 나 어제 S B랑 계약했어. 이진영 대표님이 나 완전 밀어주겠대. 야, 얘들아, 예린이 S B랑 계약했대. 봤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네. 아 좋겠다, 예린아. 우리 예린한테 미리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꼭 받았어? 음원 언제 뜨는 거야? 좀 있으면 데뷔하는데 니네한테만 특별히 먼저 들려줄게 야 나한테 첫 번째로 들려줘야 돼, 알았지? 야 조용히 좀해 예린이 S 스비랑 계약했대 근데 그냥 연습생 된거아니야 그니까 러 연습생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연습만 존나 하다가 그냥 버려지는 애들이 어디 한둘이냐고 김나라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부러면 부럽다고 해 이게 지질 나고 괜찮아 내또 아. 시발, 지금 존나게 없네. 야, 잘해라. 담배는 빨라가자. 나중에 보자. 야, 지금 연습생에서 데뷔하는 게 우리 반에서 서울대 가는 것比 <목소리> 어렵고 려 쨌비웃 개쩔다씨발 야, 니네 같이 사람들만 패고 다니는 찜따들이 뭐야겠니? 진짜 거짜아서이 얘기는 내기할래, 씨발? 니가뜨나 내가 서울대 가나? 야, 난 이새끼가 서울대 간다 해내전재상건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둘다 나가리야, 나가리, 알어? 야, 니네 졸라 웃긴다 전부터 재수 없는 건 알았는데 오늘 재수 쩐다? 어, 막으리 다다저폐기잖아너 지금 여자 때리겠다는 거야? 아, 진짜 최악이다 야 너 존나 재수 없어. 씨봐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게 화장 바른 존나해가지고. 야. 뭘한다고 짓거려 아이씨. 미리나 아! 괜찮아? 야 새끼야. 오. 아. 야나좀 신나. 야, 좀 신나? 정남은아! 이고 진짜... 여기가 학교입니까? 깡패 양성소입니까? 교실에서 폭력을 쓴다는 게이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타이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폭행한 정남훈이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 퇴학이요? 그건 안됩니다. 교감선생님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교직에 따라 대학처리 하세요. 남지이가 또다시 사고를 치면 저도 같이 학교를 그만 두겠습니다. 교감선생님 기회를 한번더 주시죠. 경우부장 선생님, 지금 나대기 선생님이 제재했다고 편드시는 거예요? 제발 기회를 한번더 주시죠. <목소리> 마입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때 무조건 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 선생. 그 애들 보기 안 좋으니까 전동 휠인가 뭔가 그쯤좀 그만 타고 다녀 좀. 에이 진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진한 애들이 정나훈이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나대기 선생 환영식도 못했는데 이제 곧 송별식하게 생겼네. 송별식은 꼭 갑시다. 분이 태양 막아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텐데. 아닐걸요.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했었는데 나쌤 좋은 선생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웃음> 네. 지금 술먹었다고 그러는 거요? 니들 손님한테 일해도 되는 거냐 말이오 알바년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연? 아저씨 욕하지 마세요 하쵸 <웃음> 너 지금 나한테 객이냐? 야알바년은 알바년이라 그러지 그럼 아르바이트년! 영어로 해주라? 아 왔다! 허쌤!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벌써요? 잠시만요 어떡해. 뭔데요? 아주 너너나 알로 보는 거냐? 알바라고? 니네 MLB가 <웃음> 너 여기서 일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할히던 싸가죽게 하라고? 왜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욕하고 진단이야! <웃음> 엄마 깜짝이야 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년이 <웃음>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웃음>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니들! 이동 네에서장사다주줄알주아알가아내줄알가아군줄알아니 알아? 뭐 다른 건아니뭐요른건아니고요가아니고시준비가는데가아니요가 아니에요. 탈은가 아니에요. 탈은가 아니요탈은 어디 가세요? 부탁이 그게 다예요? 아, 진짜. 사장 나오라 나요 사장 나오라. 나... 나오라. 나... 뭐요 새끼야? 노안마. 뭐야? 노라. 와이 새끼야. 아, 야 나. 노라. 에이씨. 이 새끼 봐! 이 새끼야 야이 아이 새끼야 아아아아 이야! 아! 아! 아! 아! 야! 아아 아! 아! 대가리. 정의. 정의. <웃음> 귀엽네 대가리라 두개라 야! 문어다리가 알겠냐? 네. 태현아 동재야. 아! 존놈새끼. 아, 그 보라를 탈락이기 전부터 내딴까리던거 알고 있지. 알지. 아 내가 시키면 네네. 네. 그리고 존나 뛰던 새끼가 좀 컸다고 나랑 맞먹으러 간나 진짜 어떡하지? 어떡할까? 야. 아가리 다치고. 정구야. 태현 자꾸 뭘떠이 병신아. 안가? 너미치치야신아아 응. 됐고 토요일날 보자 준비 잘하고 가자 u r 는 u 도 Jack. So be h 야 r r o w I can't 야 e t a child. I 만 a n 존나 e t a child. I can't g e 백진완이 저 돼지새끼는 내가 확실히 제낄 수 있어요 아, 그치 그렇긴 한데 아, 백진완을 제끼도 쪽수가 많으면 아이씨. 나무나, 백진왕이 그 새끼 나랑 다이다이 뜨면 좆밥인데 아그 새끼 약에 빠져가지고 나 제끼려고 지금 쪽수먹고 있다니까 니네 있어야 된다고 니들 싸움에 내가 왜 끼어들어? 너 대가리 총 맞았냐? 야, 나무나 너도 백진왕 패거리 싫어하잖아 싫은 건 그냥 싫은 거고 니들 대가리 싸움에 난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 아, 새끼. 계속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 달라고. 니도 걔들한테 시켰어. 그대로 드면 그 새끼들 니 네, 뒤통수 무조건 깐다. 그건 니가 상관할 바 아니지. 야, 나 그냥 니네들끼리 놀아. 싸우든 뒤지든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 간다. 제 어차피 일일 때문에 거절 못해 아 어, 왔어? 아 씨. 반갑습니다, 야, 대준냐 야, 야 한잔 받아. 한잔 받아. 그래, 한잔 받아. 야. 여기야. 너이거파 짱이었던 상식이 알지? 박상식이. 아, 그 왜? 그래서 우리가 삼식이라고 놀렸던 그 새끼. 야, 너한테 존나 처맞은 어? 새끼 있잖아. 그래, 그래. 응. 삼식이. 아. 어. 기억하지? 야. 그 새끼 요즘 뭐 하는 줄 아냐? 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적 없다 야 그새끼 졸업하고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지금 남바투래 어? 야뭐 연장질 좀 하고 감옥 좀 왔다갔다 하더니만 승진했나봐 어? <웃음> 그 새끼 그 벌은 못 고치고 그 길로 빠졌구나야 송충이가 풀림 먹는 거지 안그 어? 오야너말 잘하는데? 어, 어, 야 니가 국어선생 해라 어? <웃음> 아니 근데 삼식이 얘기는 왜?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새끼들하고 얼마 전에 돈모아가지고이 고깃집 인쇄했거든 어? 4,000? 아, 하... 대출 깨서 5,000 어... 나는 장인어른한테 대출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우리가 수천, 수억을 썼어 근데 여기가 그 새끼 나발인 거야 어? 야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막 어, 동생들 데리고 찾아오더라 야 처음에는 막 동창이네 어쩌라면서막 매상 올려주더라고. 근데 슬슬 이 뽀지를 뜨는 거 있지, 응? 아니 뭐족 같은데 뭐 하는 소리냐? 아 일단 달란대로 줬어. 근데 이제 와서는 이 가게를 내놓란다, 으 응? 야, 뭐 들어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지? 오랜만에 나 그런 고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아, 아, 아 그게. 그, 너가 삼식이 그 새끼 고등학교 때 발랐잖아. 응? 발랐잖아. 그래서 일진 조직 통합 시켰고, 어? 야, 그럼 일단 그 삼식이 그 새끼가 너를 그냥 존나게 무서워하거든, 응? 어? 그래서 말인데, 대기야. 너가 삼식이 좀 찾아가가지고 동태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얘기 한 번만 해줘라 응? 대기야. 좀 하자. 너무 뭐 힘들다. 응?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 아, 야, 내가 뭐돈 달래? 아, 그래, 삼식이 만나서 말 한마디 해달라는 건데, 그...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 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야, 너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그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삼식이 그 자리? 우리가 앉을 수 있었어? 어? 대기야 씨발 우리 셋이 골좀 봐라 어? 야 까놓고 얘기해서 너는 이 바닥 쉽게 떠날 수 있었다? 왜? 넌능력했는 아버지 <웃음> 나 먼저 간다 축하금 나게산할게야야 대기야 야, 야, 뭐너 섭섭하다 어? 너 혼자 좋차고 친구들 다 내팽개치기냐? 어? 많이 변했다 나 이제 선생이야 간다. 보세요. 어, 잘 지내지? 아니 나야 뭐방학 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지.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 혹시 8년 전에 무명고 있었지? 어 거기 학생들 이름 중에 나대기라고 기억하냐? 진짜? 야너 기억력 좋다. 전에 있던 학교 학생 이름까지 기억하고 그런 학생이라면 잊을 수 없겠지 얘예린 어. 왜? 너 이번 주 금요일에 나랑 영화 볼래? 영화? 내가 쏠게. 너나 때문에 퇴학당할 뻔했는데 내가 보답해야지. 시간 어때? 아, 시간 되지. 당연히 되지. 없어도 만들어야지. 그래. 너 금요일 약속이다 그러면? 응. 야, d 사진 당장 지워라. 우리한테 와. 그 a m u n a What's up, Damuna? Damuna, Damuna, Damuna, Damuna, d a m u n 이번주 토요일이다 아이고 싸움의 신께서 왕림 하셨네 나선생 고등학교 담임이 내 친구디다 나선생 학창시절 무용담을 줄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무용담이요? 나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땠는데요? 무명고 전설의 일진 탐! <웃음> 어제 그 정나무니하고 백진한 애들이 싸움을 하게 된 것도 다 나대기 선생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안 그래요? 나 선생?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진한 애들을 나대기 선생이 두들겨 패고 애들이 억울한 마음에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남문이 나서서 나선생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애들이 정남문한테 덤볐고 그러다 싸움이 크게 벌어진 거죠. 나댓기 선생이 뭘 믿고 일진 애들을 안 무서워하나 했더니 본인이 일진이셨네. 애들 싸움질 가르치려고 기간제 교사 응모하셨나 봅니다. <웃음> 저 먼저 들어갈게요. 걱정했냐? 토요일 백진한 애들 제끼는 것만 하는 거다 그 뒤에나 빠지는 거고 <웃음> 걱정마 그 양아치 새끼들 제끼는 거 니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 됐고 토요일 몇시 어디로 가? 성남교로와야 근데 걔네들 졸라 많아 우리가 쪽수로 밀리는데 아이씨 그렇겠지 걱정마 나무니이 새끼만 있으면 돼. 이경은 너 또. 아쌤 아니에요 대박 진짜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제법이네 어, 얘기 좀 하자 이유가 뭐야? 양대한을 그렇게 때려놓고도 분이 안 풀렸어? 그런거 아니에요 이이일일끼은 진짜 안 된다. 네가 끼면 싸움이 너무 커져. 쌤, 지난번에 태양 막아주신 거 고마운데 그거 공과력은막은 거랑 주고받았다고 쳐요. 이제 쌤이랑 저랑 서로 빚진 거 없으니까 그만 관심 꺼주세요. 내말 들으면 이번 일 무조건 막을 수 있다. 잘 생각해봐. 잘 알아서 합니다. 아무나. 저기야. 뭐지? 이놈새끼 너 아직도 애들 패고 다니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애비속이 썩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선생이 돼서도 그러고 다녀?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너 앞으로 내 눈앞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라. 창피해서 아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아이고, 이게. 재밌냐? 아, 토요일에 조성구랑 백진환이랑 한판 한대. 진짜? 음, 조성구가 백진환 패거리 싹 패주면 좋겠다. 우리 예린이 학교생활 편하긴. <목소리> 맞아. 응. 나도 조성구가 있으면 좋겠다. <목소리> 맞아. 야, 예린이 몸정들. 뭐라고 쳐 씨부렸냐? 어? 뭐라고 씨부렸냐고. 귀구멍 열고 잘 쳐들어? 조성구게. 나는 족밥이야 족밥아 그걸 려나이게 진짜 걸란하다빨리빨안 말려 씹아 눈에 가이러어입발야 당연히 족밥이야 족밥이야 했는데 하씨 시 uh. 이빨려나 아, 나 나도 무 말인지 몰려나 아우 우리 싸움 중? 아유, 존나잘를 말하네. 어? 왜? 어, 있어 야, 왜? 뭐야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왜 그래. 아, 진짜야? 진짜야? 발짜야 진짜야? 진짜 오십 원뭐진 어, 1교시. 내 수업이지? 자습하자. 교감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십니까? 골프 약속이 있는데 그게 저랑 꼭 가보셔야 할 때가 있어서 어, 개발이 골프 취소 토요일날 봅시다 뭔가 수상하고 음산한 기운이 주위를 막 맴드는 것 같은데 나만 느끼는 건가? 그러게요. 저도 뭔가 더러운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불금인데 약속 있으세요? 아, 왜요? 없으시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지금은 좀 다음에 다음에 같이 하시죠. 아, 고기 안 드세요? 네, 저 지금부터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럼 샐러드밥 어떠세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사적으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해요. 허선생님! 네? 혹시 나대기 있으면 좋아해요? 아니, 지금 숨을 말이세요 진짜! 나선생! 월요일만 학교 그만두게 될 겁니다! 괜히 허물 켜지 마시고! 그지생고래비 같은 자식이 뭐가 좋습니까? 내가 너 훨씬 남자같고 멋있지! 천원이요. 감사합니다. 쌤, 잠깐만요. 그할 그러니까 말이 있는데... 어, 그래. 아, 그... 우리 집이야? 어, 그래 덕분에 영화 잘 봤어 정나무 나중에 내 매니저 할래? 매니저? 응나 데뷔하면 소속사에 너 추천해 줄게 니가 내 보디가드 하면 좀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데뷔하면 아니 지금도 할수 있는데 사실 내가 진짜 열심히 몸 만들고 있거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속 했다? 어? 어? 어 그래 야, 들어가 가 미안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 좀 싫어 하시겠지? 그치 그치 어 바쁘겠지 레지던트인데 어 나도 알아 나 때문에 오픈 한거아 어, 나도 존나 아쉽다 간만에 의사였는데 어? 아 미안 어그 신경 써줘서 고마워 어 들어가 어? 아...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어? 우와, 존나 반짝여. 아, 붉은에 아, 아, 아, 별 볼래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별 보러 가는 거였어요? <웃음> 저 헛된 소리 안 한다니까요. <웃음> 와. 화성이요? 와... 화성을 볼수 있구나 가깝잖아요 어두워서 그렇지 화성이 영어로 마스잖아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아, 아까 본 금성은 비너스 미의 여신 그건... 화성생이니까 너무 좋네요 <웃음> 그 마스랑 비너스랑 연인이 없다던데 <웃음> 내일 나은이한테 가실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경은이한테 들었어요 나쌤, 거기 안 가시면 안 돼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기, 저 별들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건 자기 궤도를 돌고 있어서 래요 자기 궤도를 이탈하면 추락하고 파괴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일탈을 했어요. 파괴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절 붙잡아준 쌤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시 제 궤도에 올려주셨죠. 예. 그 쌤한테 배운 거 제가 선생이 됐으니까 제가 가르쳐야죠. 세요. 아 증거사진 찍어야죠 아이고 무슨 사진 공모전 내십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 아, 역시 교감선생님께서는 현명하십니다 근데 안전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장비요? 네 예. 걔들이 워낙 난폭해서요 박시장선생님 당한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싹 준비를 해뒀습니다 좋네요 주세요 안전장비 예 어, 예? 아그 체육농통 보관실에 있는데? 아 제가 빨리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근데 그게 좀 무거운데? 아이고 우리 지 선생 하시는 일이... 시간 없으니까 같이 갑시다 예 시이다 아주 조성구 새끼야! 아휴 씹다구리들 존나게 웃기네 송구야 아니 조밥인 줄은 안 알았는데 진짜 개쌍 족밥이구나 <웃음> 야 미친 년아 이 닥쳐. 김신 같이 사람한마만이리고 와서는 씨. 빨려니 씨. 일 아. 아, 아 닙니다 아, 도대체 아, 여기 아, 왜. 빨리 갑사. 선생님, 갑시다. 전나무. 아, 우리 나무니 멋신척 존나 하더니. 잘 됐네. 아 저번 일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존나 빡쳐있거든. 우리 나무니, 내가 자근자근 밟아줄게. 그치? 아! 얘들아! 차!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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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뭐하는 이새끼지여 혹시 여기 학생들 안 왔어요? 학생이 인마 여기 왜 있어 엄마 학생앞이 치가 떨려 내가 이 새끼들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나 새끼가 아, 어서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새끼가 대가리를 디밀어 니들 새끼들아 내가 인마 새끼 대출도 안 나와가지고 막마 이거 날로 두게 생겼어 이 새끼들아 아,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구만 아, 여기가 아닌가? 아이 나이 새끼들냐 야 인마 아, 야! 야이 새끼들이 동네 뭐야 이 새끼들 아니면 다 알바도 알르고 넌니이놈 싫어해. 새끼들 나를 알르고 알로... 양계장이야 뭐야 여기 이 동네. 씨. 이면 니들 다 죽는다. 나 니들 선생이야. 아, 아, 신발 진짜. <웃음> 쌤, 저희 쌤이라고 받드려는거 없습니다. 동재야, 어퍼. 됩니다. <웃음> <웃음> 아, 네. 네. 장남이 개새끼야 미쳤냐! 지금부터 누구든 선생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새끼는 내 손에 죽는다. <웃음> 좀 <블랑스가 막겠는데? 웃음> 이제 좀 밸런스가 맞겠는데? 어제 좋댔어요. 예리랑 잘 되고 있데 젊었을 때 붕붕 날으셨다면서 한번 날라보세요! 날라본다 내가 아주 그냥 올때 버스 타고 오세요? 대기야, 수고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싸웠다며? 아, 그게, 그게 어쩔 수 없이... 잘했다! 달아! 같이 갈 데가 있으니!